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1회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90회 복귀 자료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991회 분석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990회 대불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눴었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였었죠. 어,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26이 나왔고요. 2월수에서 25하고 어, 보너스 볼 28번이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어, 이중복에서 36, 37, 어, 기타에서 2번, 4번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어, 3그룹은 전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분류 복귀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 주초 관심그룹 복귀입니다 어, 4개 그룹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수가 몰렸어요. 그래서 1그룹에서 어, 첫 번째 그룹에서 25가 나오고 어, 36이 나왔습니다. 어, 나머지 그룹은 어, 전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주말에 올려드린 필출 삼수 그룹입니다. 세개 어, 그룹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또그 밑에, 동영상 밑에 댓글로 이렇게 그 원본을 올려드렸었죠.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이 필터를, 제가 가진 필터기로 필터를 해봤더니 36하고 3 2이그 최종 그룹에 들어있어서 혹시 이게 불안해서 36, 30, 원본에서 빼냈던 36, 30을 여기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 이세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서만 어, 세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25, 37에다가 아, 원본에 있었던 36까지 해서 원본으로 보면 이 세수 올려드린 걸로 보면 두 수였었죠. 그런데 어, 이 댓글을 못 보신 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 여하튼 어, 그 필출세수그룹에서는 어, 첫 번째 그룹에, 그룹에서만 두 수가 나오고 나머지 수는 전멸을 했습니다. 36번 이게 어, 필터를 했더니 최종, 최종 그룹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 댓글로 보충해 드렸던 거예요. 다음은 어, 필출 세수 크롭 로또 헌터에 올라온 자료 복귀입니다. 어, 첫 번째는 라희님께서 지난주에도 또 올려주셨는데요. 어, 또 적중을 하셨어요. 저 지난주는 세수가 나왔는데 어, 이번 주에는 37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 라이님 자료가 상당히 어, 신빙성이 있는 자료네요. 그래서 어,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또 필출을 했네요. 어, 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라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어, 헌터. 헌터가 헌터 바로 이제 인대요 어, 로또헌터에서는 제 닉네임이 헌터입니다. 헌터가 필출 세수 그룹을 일반방하고 일반 분석실하고 또 연구실에 이렇게 각각 한 그룹씩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일반 분석실에 올린 자료만 복기 아, 필출을 했어요. 여기는 2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헌터의 연구실에 올린 자료는 전멸을 했어요. 여기서는 2가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그 헌터가 올린 자리 중에서 어, 딸랑 한 수로만 어, 잡힌 필출 가능 그룹이 있어요. 한 개씩만.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는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여섯 그룹이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주 난감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 어느 것 어느 걸 가져가야 될지가 아주 상당히 난감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이 여섯 그룹 중에서 두 그룹만 접종을 했습니다. 2번하고 어, 4번이 나왔어요. 딸랑 한수로만 잡힌 필출 가는 그룹들에서요. 그래서 여기 어, 5, 6, 13, 22. 요게 어, 있었던, 이건, 이, 이게 항상 한수씩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네수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어, 지난주는 이렇게 딸랑 한수씩만 있어서 상당히 좀 난감했었는데요. 어, 투수가 여기서 출을 했네요. 자, 다음은, 어, 토요일 날 올려드렸을 텐데요. 어, 최종 한수, 고정, 고정 한수였어요. 이 헌터가, 어, 이제 최종적으로 잡은 고정 한수였는데 45를 잡았어요. 이거는, 어, 그 일반 분석실에 올려드린 2845 중에서 45를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45가 안 나오고 2번이 나왔습니다. 아, 로또는 이래서 어렵죠. 이렇게 세수, 세수에서 한수 고르는 것도 이렇게 아, 우리 관합니다. 어렵습니다. 두 수에서 한수 고르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고르면 꼭안 아, 고른 수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경우 겨,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아, 이래서 로또는 아, 어려운 건가 봐요. 아, 이번 주 다시 아, 신중히 필출 한수 한번 골라서 아, 그혼터 연구실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900. 91회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필출 세수 그룹 로또헌터에서는 매주 필출 세수 그룹 한 개씩을 공유하실 분석가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매주 서로 다른 필출 그룹 필출 세수으로 어, 여섯 개만 찾아, 여섯 개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어, 머지않아 1등 당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 그 뭐냐면, 어, 그 적중률이 높으신 분들, 어, 그 일정 수를 초빙을 해서 같이 신물 합쳐보자고, 합쳐보자는 뜻에서 마련한 자리니까요. 아, 거기에 참소, 참여해 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1의 대분류입니다. 아, 1그룹은 요 역시 필터 범위는 1에서 5고요. 아, 이렇습니다. 1그룹이요. 아, 또 2그룹은 필터 범위는 역시 1에서 5고요. 아,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어 3그룹입니다. 필터 범위는 0에서 4고요. 어이 3그룹이 지난주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게 2연멸까지는 가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1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어, 출하는 그룹인데요. 이번 주에 대상수가 5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1그룹을 다시 어, 2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이월수와 이웃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이 그룹은 세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3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다음에 3그룹도 세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3중복, 이중복, 기타 근데 이번 주는 이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3중복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타가, 기타가 이제 또곧 출할 시기가 이제 가까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30, 34 중에서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3중복을 또 살펴보시고요. 여기도 없으면 이게 2연멸까지는 있으니까 3그룹이 전멸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연멸이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주 출할 가능성, 이게 다섯 수밖에 되지 않더라도, 출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선 대상수가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전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숫자가, 수가 여기 한개 있어요. 바로 여기 2그룹 기타에 있는 이 31번입니다. 이 31번이 제일일 가능성이 여러 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기를복기 복귀 자료를 전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31번은 이번 주 전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1번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의될 가능성이 높다로 해서 제의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지 제의라는 뜻은 아니니까 혹시 그런 수가 또 나온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되 이 헌터가 볼 때는 틀림없는 제의수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추초 관심 그룹입니다. 여기 세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5번, 15번, 22번, 40번 이렇게 네개 수로 이루어진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6번, 19번, 32번, 45번 이렇게 네개 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8번, 14번, 24번, 25번, 29번, 이렇게 다섯 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는 주초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그룹, 않은 수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가서 다시 필출 3수그룹을 올려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세 그룹을 올려드렸더니 한 그룹에서만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는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많이 올린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어, 이 구독자님들께 어, 이 헷갈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약속한 대로 한 수, 한 그룹씩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올려드리는 건제 마음은 많이, 많이 보여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어, 이렇게 최소한의 저, 자료로 적중률을 높이는 어,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서 필출 세수 그룹 오직 한 개씩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번 주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